I think you're cute, can I hit you up on Instagram? Cause you are the only thing I'm thinking of And I can't stop it 지금 되게 피곤하네요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요그 이유는 언젠간 조만간 은게되겠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양양아. 어, 리안 지금 완전 무섭네. 어떻갈수내시스 시기 위해서 이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묶어 놓는 그런 개념고 보시면 그럼 우리제어문이라고 하고 조건, 조건을 조건 가려가지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거. 어느 게? 뭐이 반복을 통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연산을 작용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웃음> 와우 양양 공주 양양 공주 <웃음> 양양이 보시래기 양양 공주 보시래기 양양 공주 양아 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웃음> 양이 너무 귀여우시네 좋아요 다음 언니 뭐하는거야 어, 참새만 쫓아다니고. 어. She got the feeling. 두려워하지 마. 아. 어. 안 돼, 이런 씨와. 정말. 나름 뛰긴 친다, 양양이도. 어잉? 야. 아이 까딱 없냐고? 저가 우리 어굴도둘다 양이 없 양아 산책 만족했니? 에이, 귀여워. 진짜 하드코어다. 더운 다좀 쉬어 앉아서. <wichtuth two> <überhaupt> 네 오늘도 중간 과 중간고사 공부와 과제와 또 뭐지 면접 준비를 하러 갑니다. 우리 어. 자는 형제들은 시설팀 같은 거 계속 막 이렇게 하는데. Maybe I think you're cute, can I hit you up on Instagram? Cause you are the only thing I'm thinking of And I can't stop it, I'm wishing you and I were talking But even if we talked, I wouldn't know what I would say My social awkwardness would just get in the w a y And maybe I'm a little bit shy, but I'll try my best to compromise Cause oh, I think I really like 진짜 맛있겠다. 치즈도 진짜 궁금해. 이 식당에 영어를 쓰는 빌런들이 다섯 <웃음> 시밖에 안 됐는데 <웃음> 빌런들이 벌써 <웃음> 멋지군 아름다운 썸이라고 할수 있지 <웃음> 음. 맥주 너무 맛있는데? 아아 음. <웃음> 노나코콜 <웃음> 맥주를 시켰는데 왜냐하면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 또 엄청 생길겠지? 오 대박 오 이거 거품 안 생기나? 노나코콜이어서헐 대박 우와 거품 이거밖에 안 생겨 오 대박 아우 달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This is a d t s i a d r u t a This s a u This is a r t i is a u g t s d t i a t i s drug. i a g t i s s a d u a r g a d g i r i g t h i i g s u r h s a u s a i u r a s i i s r i g s i r a